옛날 옛날에 엄마 개구리와 아들 청개구리가 살았어요. 그 아들 청개구리는 엄청난 말썽쟁이였죠. 어떤 말썽쟁이냐고요? 아들 집에서는 뛰어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요 뛰어다닐 거야. 아들 밥 먹자. 안 먹어요. 아, 맛없다, 맛없어. 맛있으면 맛있다고 해야지. 맛없는데요? 어쨌든, 아들. 자, 당근도 먹어야지. 그렇게 계속 고기반찬만 먹으면 안 돼요. 골고루 먹어야지. 고기반찬 먹을 거야. 아들, 그러면 그래 고기 반찬만 먹었고 고기 반찬만 먹어야 해안 먹어 당근만 먹을 거예요 <웃음> <웃음> 그렇습니다 청개구리는 엄마 말을 지지리 안 들었죠 뭐든지 거꾸로 했어요 앉으라면 서고 서라면 앉고 오라면 가는 말썽쟁이 청개구리였답니다 아휴, 설거지거리가 왜 이렇게 많아 엄마는 참 예쁘다 뱃살도 하나도 없고 <웃음> 어머 우리 아들이 눈이 참 좋구나 엄마가 그렇게 이쁘니? 다 뭐든지 반대로 말하는데 꿀꿀은 삥뽕 바라뽕 근육 파개굴! 어, 안 아픈데 안 아픈데 어... <웃음> 얘가 뭐든지 반대로 하니까 반대로 말해볼까 <웃음> 반대로 알아듣는 우리 아들 오늘 용돈 받는 날인 거 알고 있지? <웃음> 자 여기 테이블 위에 용돈 가져가 응? 꼭 가져가 <웃음> 그러면 용돈은 안 가져가겠지? 어머니 용돈 잘 쓰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개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거 아냐고 <목소리> 자 이제 너도 내일이면 개구리 학교에 가니까 개구리처럼 우는 법을 알려줄게 엄마가 자 엄마를 따라해보렴 개굴 개굴 아니, 그러지 말고, 한번해보라니까개굴개굴 굴게 굴게 <웃음> 우리 아들, 은왜 반대로만 말할까 살감 오살리 마음. 그게 무슨 말이니 아들, 아이 반대로 말한 건데요? 엄마 뱃살, 오겹살이 넣었구요? <웃음>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는 걸까? 밤이 늦었으니 이제 잘까? 싫어요! 노래 부를 거예요! 굴게 굴게 굴게 굴게 노래를 한다 굴게 굴게 리국게 노래를 한다 어... <웃음> 그리고 다음날 청개구리가 학교에 가는 날이었어요 아들 빨리 일어나. 늦게 일어날 거예요. 굴가. 아유 이러다가 첫날부터 학교 늦어. 빨리 엄마 말좀잘 들어. 아들 아들.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숲속길로. 학교를 가지 마렴 조금 멀더라도 돌아가는 길로 가야 된단다 그곳엔 개구리를 잡아먹는 커다란 뱀이 나오니까 이번엔 거꾸로 하면 안돼 알겠지? 음... 절대로 숲속기는 안 된단다 알겠지? 그래 조심히 잘 다녀오렴 안녕하세요. 아. 어? 뒤쳤는데. 어떡하지? 음... 뒤쳤는데. 그냥 숲속길로 가야겠다. 굴게굴게굴게굴게 굴게 굴게 굴게 굴게 노래를 한다 하하. 겁도 없이 개구리가 뱀속우인 숲속으로 와굴게굴게굴게굴게굴게굴게굴게굴 어? 여기서 뭐하니? 귀여운 아기 개구리 오동통하니 아주 맛좋아보이는구나 안돼!! 어? 이 나쁜 뱀아 우리 아들한테 떨어져! 하, 뭐야... 투만이네... 둘다 잡아먹어주지! 엄마. 아, 이 개구리 뭐야 아, 일단 어때다 우리 아들이 욕시에서 따라와봤더니 이번에도 반대로 말을 들었구나 엄마 아프지마 아무래도 엄마가 뱀이랑 싸우다가 물려서 독이 점점 몸으로 퍼지고 있는 것 같아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반대로 듣지 않을게요 그래 고마워 우리 착한 아들 그 전에 엄마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지? 내가 죽으면 산에다가 말고 내가에 날 묻어주겠니? <웃음> 엄마 그렇게 할게요. 꼭이요 <웃음> 그래. 아들 고맙다. 꼴간다. <웃음> 청개구리는 처음으로 엄마 말을 반대로 듣지 않고 내가 앞에 묻어주었습니다. <웃음> 비가 오네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엄마 무덤미내가에 떠내려가고 말거야 개굴 개굴 개굴 엄마 개구리는 내가에 묻어달라고 했던건 그렇게 해야 산에 묻어줄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청개구리는 내가에 묻어주었고 비가 오는 날이 되면 엄마의 묘지가 내가에 떠내려갈까봐 개구리는 서럽게 개굴 개굴 울게 된 것이었습니다.